한번 뽑아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자, 얼마 했트가 등장했구요. 33번 나왔으니까 뭐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뽑아줍시다. 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별로 안 좋아요. 사스케보다 안 좋아요. 사스케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제노스도 있네. 제노스 오성 없죠? 얘네, 얘형 뽑아 사기야. 아, 그래? 오케이.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뽑으라고 사기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뽑아 봐야겠죠 음. 이게 과연 얼마나 사기일지 한번 봅시다 근데 워낙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좋은게 너무 많아요 사스케 라던가 아니면은 사나미라던가 사네미라던가 사사나네미 사네미? 어 맞지? 어 이름이 너무 헷갈려 음. 뽑았습니다 아... 2021년 대박나는 건가? 야 근데 너무 쉽게 뽑았는데? <웃음> 뭐야? 두 번밖에 안 돌렸어 두 번밖에 안 돌렸어요 주작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주작할려... 주장하려... 이거 어떻게 조작해요 제가 이걸 <웃음> 이게 주작이 가능해 생방송중에 하고 있는건데 지금? <웃음> 어쩌라고요 <웃음> 아니 여러분들이 나온거 주작이라며 <웃음> 여러분들 주작 안돼요 지금 여러분들 뜨잖아요 여러분들 빨로우 하는거 생방송중이에요 이거 영상 녹화한것도 아니고 편집되어있는것도 아니에요 예, <웃음> 주작 아니야 음. 초반엔 좋은데 쓰레기야 올마이트가? 어 일단은 제일 안좋은 이치고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첫오성이었지만네 빼도록 합시다 오케이 올마이트로 한번 가보자 야영상이 영상 알고보니영상이었다고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올마이트 뽑았네요 한번 써봅시다 부르마 인피니트 모드에서 사기캐인데 요나름님꼭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있어요 어. 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부르마가 있습니다 오 뭐야 얘 위에 올리는게 아니네 밑으로 내리.. 밑으로 내리는거네? 음아나 부르마 없구나! 나강아지를 써먹었지! 나 부르마 강아지로 써버렸지 맞다! 부르마 <웃음> <브루마> 없네 <웃음> 아이고 미안합니다 부르마 <브루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저.. 저 부르마 <브루마> 없어요 <웃음> 음 사스케 SS, 올마이트 S s 아, 아그 진짜? 근데 무한 모드에서 SS라고? 아 진짜? 근데 사내미도 SS 아니에요? 사내미도 SS 아니야? 음. 나 SS 캐릭터 의외로 많네 <웃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현질러의 올스타타워 디펜스입니다 <웃음> 이게 현질러의 올스타타워 디펜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 레벨 15밖에 안되는데 <웃음> 사기 캐릭터들이 워낙 많아 <웃음> 너무 많아 <웃음> 레벨 15야 어. 자 우리 여러분들 모두 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현지 이게 현질러의 <웃음> 올스타 타워 디펜스입니다 짜잔 절징 <웃음> 자 우리 트위치로 오신 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면서 사스케만 소환한다고? 아 일단 사스케도 돈을 좀 뽑고 돈을 좀 벌고 어. 일단 돈을 좀 벌고 잠깐 동안 한번 그리고 이제 올바이트도 650원 벌면은 한번 여기에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전 20렙 돼서 5성 한겸 환경... <웃음> 죄송합니다 예. 여기 오케이 어 뭐야 이 사거리 25야? 1렙부터? 어? 되게 긴데? 1렙 사거리가 왜 이래? 25야? 뭐야? 오, 되게 되게 길다 사거리 일단은, 사스케를 너무 강화하면은요, 여러분들, 너무 사기거든요, 사스케가? 그쵸? 아 일단, 잠깐만, 걔는 잡아야지. 일단, 일단, 저 풀파워는, 저, 저 풀, 저 파워풀은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일단 강화 한번 해야겠다. 파워풀은 강화, 잡아야 돼요, 에이. 어쩔 수 없이 강화 한번 한, 할게, 어. 백나리님, 저 시작하자마자 후지토라인가, 후진토라 얻었는데 좋은 건가요? 일단 5성이면은 여러분들 갖고있으면 좋습니다 음자얘 한번 강화 어? 사거리 27더더 더 늘어났어? 데미지가 근데 좀 약하다 사스케랑 레벨은 별반 차이 없거든요 5정도 차이 나는데 사스케가 아직까지 데미지가 더 큽니다 음 근데 사거리가 기니까 어. 근데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안되거든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은 잡으시면 안 돼요. 오, 어. 올마이트, 올마이트 봐야 돼. 올마이트 봐야 돼. 빨리 나 팔아. <웃음> 오케이 팔았나요? 아 팔았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올마이트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어. 오 뭐야? 오, 일단 주먹으로 팡 하면서 찌르네. 오. 오, 사스케 왜안 지우냐고요? 혹시 나에서. 혹시 이 사이로 오면은 못 잡, 못 잡을까봐, 어, 일단, 잠깐 사거리 짧게 해놓은 거예요. 어, 얼마 있어 사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자, 일단은 사거리 때문에 일단 잠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 자, 나도 출강을 찍고 싶은데 일단 기다려봐. 어. 자... 어... 예! 예! 예! 여기 있지마! <웃음> 오케이! 올바이트 풀가 완료! 이제 나머지 애들 한번 팔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빨리 팔아! <웃음> 빨리 팔아! 봐야돼 빨리 팔아! 예!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이거 봐야돼! 자꾸 자꾸 자꾸 설치하지마 <웃음> 자, 이번에는, 예,만 한번 해봅시다. 음, 이렇게. 모두, 올, 올마이트를 해봅시다. 자, 이번 미션 오드 올마이트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SS등급이라고, 제일 사기라고 하는, 사남이랑, 어, 사남이랑, 그리고, 사스케는 쓰지 않는 걸로, 갑시다. 무조건 올마이트. 야! 야! 이거 설치하지마! 야! 이거 빨리 팔아!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우리 올마이트 활약 봐야돼! 아! 이거 이거 이거 자꾸! 자꾸 설치하지 마라! 자, 일단, 올마이트 같은 경우, 한 번, 말렙 기준 봅시다. 데미지 484. 어, 사거리가 35 정도 되네요. 어? 음. 자, 일단, 올마이트 한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 일단,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마 광역? 광역 스킬로 공격을 해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어, 광역으로 지금 와서 내려찍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광역, 광역으로 내려 찍어서 좋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 음, 많은 분들이 A등급이다, S등급이다로 좀 갈리네. 이게 이야기가. 오. 오. 일단 보면은 올마이트가... S 등급이냐 A 등급이냐라고 정말 많이 갈리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올마이트 S 등급 또는 A 등급, 뭐, 자기는 A 같다 아니다 나는 S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진짜 S 등급을 꺼내면 되겠죠. 진짜 SS등급을 꺼내면 알아서 다 해결이 됩니다 짜잔 짜잔 진짜, S등, 에, 진짜 SS등급을 꺼내면은 에,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짜잔 후아 <웃음> 우리 여러분들끼리 이제 S냐 A냐로 갈리면 그냥 진짜 SS를 꺼내면 뭐 알아서 해결되겠지 그치? 으잉 응. 해결할어 <웃음> A냐 S냐로 나눠지면 그냥 SS를 꺼내면 된다 아, 아 하는김에 똑같은 SS 하나 더 꺼내야겠다 아아 <웃음> 아, A냐 S냐로 나눠지면 SS 두개를 꺼내면 된다 음 A냐, S냐로 나눠진다면 SS 두 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 편하다 아... 근데... 뭘... 뭘 S냐, A냐로 따져요 SS 꺼내면 되지 아 좋다... 어... S보단 SS다 백날은 그렇지 등급이 높은 이유가 있지 얘네들은 우리 등급이 높은 이유가 있는 애들을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이죠 짜잔 오예. 일단은 올마이트 좀 보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좋다 나쁘다로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S등급이냐 A등급이냐라도 어... 갈리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 올마이트가 확실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습니다 어... 풀 강화 진화를 하면은 이제 광역 스킬 광역 스킬이다가 추가적으로 어... 그 데미지도 뭐 이렇게 있고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보면은 광역으로 공격하는 캐릭터들은 많고요 데미지가 센 애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거리가 좀 짧아요 음. 사거리가 사내비가 41 풀강 기준 그리고 사스케가 50이거든요 근데... 올마이트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5였나 그랬죠? 음. 그래서 사거리가 좀 짧다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S는 아닌 것 같습니다. A! 오케이. 저희 제가 생각했을 때도 A 같습니다. 네. S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능력이라, 어. 제 생각엔 A 같습니다. 네. 워낙, 워낙 사기인 캐릭터들이 많아서. 어, 워낙 사기 캐, 사기인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음, 올마이트가 뭐, 올마이트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뭐, 이게 올마이트가 쓰레기다, 이런 게 아니고, 워낙 사기 캐릭터들이 많아서, 올마이트 등급이 내려간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자 하지만 만약에 올마이트가 나온다면 어뭐 뽑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올마이트 리뷰였습니다.